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포커스 진행의 정현정입니다. 코로나에 경기 침체 속에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울상을 짓는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금 체불액은 1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전체 절반에 가까운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경영 악화를 호소하는 사업장이 많아 임금 체불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음. 제주도는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대책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임금, 임금 권리구제 절차도 병행하며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도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도의 신속한 대처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소중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명절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1월 16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제주 포커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